ISTJ는 여행 마치고 귀가하는 순간부터 분해절점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귀가길 운전할 때는 비소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만약 당일 귀풀이 제안을 들으면 ISTJ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귀풀이에 참석할 체력도 없고 무조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주로 파워의 유형의 경우 ISTJ를 자리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ISTJ가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중요한 일이 끝나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ISTJ의 특성입니다. 그럼 파워 유형들이 여행 마친 후 ISTJ를 소환할 방법이 있을까요? <목소리> j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aid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 o n g Total Negaji Benefit Yul n w Lil Suid Sub 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